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GSE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정 있었고 일정 추천 그리고 월봉은 역별 돌파 시도하는 바닥권 반등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거의 뭐 발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이런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하는 게 많이 있죠 한농화성도 요자리 추천하고 급하게 130% 올라갔고요. 세암의 아메스 역시 무릎자리에서 조금 높은 자리였지만 그래도 60% 상승이 나와줬고 EV 첨단 소재 역시 역별 돌파 초입 나오기 전에 미리 추천드렸고 1000% 이상 올라갔고 다음 현대무백스 역시 역별 돌파 초입자리 무릎자리에서 추천하고 그게 최대 50% 다음 퍼스텍, 얘도 같은 타점에서 40%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이에요. 조금 더 높은 자리, 무릎자리지만 무릎에서 어깨까지만 가도 30% 정도 수익은 무난하게 나와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GSE도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최대 45% 수익이 나와줬고요. 정석적인 흐름이 나와준 거죠. 이전에 주요하게 4번 추천했던 타점도 복습해보시고요. 이건 1봉입니다. 1봉도 역별 돌파 시도하는 자리였죠. 박스 상단에서 처음 추천드렸고요. 초록 화살표로 3000 초반까지 빠져도 여전히 눌림매수 홀딩 구간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밀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3280원 이탈하면 손절하고 그 가격 위면 계속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더욱이 일정주였기 때문에 반복 매매 홀딩이 추월했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이 초록색깔 네모 구간은 모두 눌림매수 홀딩 구간이었다. 초보자분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손절과 위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손절을 해버리거나 재욕을 많이 하시는데 리딩을 잘 숙지했다면 편안하게 홀딩 수익이 가능했죠. 오늘 시간의 상한가로 또 5천원까지 올라가졌고 장중상한가 나왔습니다. 목표가 크게 들었고 시원하게 올라가졌네요 뭐 이전처럼 계속 유사한 타점에서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4월 20일에 처음 추천드렸고요 반드시 최소 2분할 매수를 해라 보유일은 하루에서 한 달이다 다음날 바로 18% 수익 나왔고요 18% 수익 나오고 빠졌지만 5월 일정주였기 때문에 계속 반복 매매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여드렸던 추천 당시의 분석 차트 5월 일정 주기 때문에 4848 반복 매매가 가능하다. 일정은 5월 19일부터 21일 이때 계속 끌고 가면서 반복 수익을 냈거나 아니면 쭉 홀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정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렸고 수익이 쉬웠던 이유는 첫번째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바닥권이었다. 두번째 일정주였다. 종목이 실상 많지 않습니다. 이날도 보시면 GSE 4월 20일에 한 종목 추천드렸고요. 근데 뭐 하루에 뭐 다섯 종목 이렇게 이상 추천하는 줄 아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에 뭐 많이 줘봤자 한두 종목이고 신규 추천 쉬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추천이 별로 없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종목수가 너무 적다 종목이 적기 때문에 추천주가 적기 때문에 환불을 하겠다 이렇게 환불을 하신 분도 있고요 뭐 사람마다 추천주가 적다고 느낄 수도 있고 많다고 느낄 수도 있고 모두의 니즈를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다들 성향이 다르고 투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종목수가 이제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더 많이 달라 요청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제 종목 수가 많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일정주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GSE가 일정주였죠 일정주는 많지 않고요 종목 적게 빠른 회전을 원하는 분들은 일정주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일정주라고 다 수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수익이 쉬운 편이고 최대 장점은 기약 없이 기다릴 일이 없다는 거죠 일정이 있으니까 매도일이 대략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이 작은 분들 아주 매매하기 용이하고요 또한 보유주가 손절가 위라도 지지부진하다면 단기일정주로 항상 빠른 교체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지금 좀 흐름이 느리다 근데 gse가 일정이 잡혔고 월봉이 역별 돌파 초입자리로 큰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럴 경우에 손절가 위인 종목이라도 빠르게 뭐 전부 손절을 하든 절반이라도 손절을 하든 GSA같은 일정주로 교체를 했으면 이번에 좋은 결과를 보여줬죠. 다만 일정주는 재료 소멸 이해 부족시에 일정 근접한 구간에서 재료 소멸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이 멀때 접근하시는게 좋구요. 앞에 말씀드린대로 A회원은 추천주가 적다고 느낄 수 있고 B회원은 많다고 느낄 텐데 다들 투자금과 성향이 다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본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면 종목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재무가 안 좋은 바이오 제약주는 싫다. 아니면 뭐 제약주가 아니더라도 재무가 부실한 종목은 모두 다 싫다. 이미 고점 찍은 상승 종목 너무 단기에 많이 오른 종목들,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난 싫다 이런 식으로 추천주라 하더라도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다면 걸러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기준조차 잡기가 어렵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일정주라고 적혀있는 거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일정주는 많지 않아요 추천주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더 적게 하고 싶으면 일정주라고 적힌 것만 하시면 종목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최종정리 일정주 위주로 매매하면 종목수를 줄일 수가 있고 보유기간도 명확해진다. 다만 제로 소멸을늘 경계를 하자. 일정이 멀수록 선반영 수익으로 매매하기 유리하고 가까우면 제로 소멸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선반영 상승이 이미 크게 나온 경우에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 크게 올라갔던 일정주가 앱클론이었죠 앱클론 일정은 4월 14일부터 4월 19일이었고요 2월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역시 차트는 역별 돌파 초입자리, 무릎자리였고 여기서부터 제가 반복 추천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냥 쭉 그대로 홀딩하셨으면 최대 85% 수익 나왔고 여기서 30% 내외 수익을 보고 정리한 다음에 또 추세 하단에서 재접근으로 또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쭉 홀딩을 하든 사고팔고 사고팔고 반복을 하든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1번 3월 말 4월 초까지 반복매매를 한다 2번 임상 발표까지 쭉 홀딩을 한다 이렇게 포지션 대응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어, 이후에는 재료소멸로 하락이 나왔죠 이렇게 앱클론을 복습을 했다면 GSE도 동일하게 5월 19일까지 4848 반복매매를 하던가 5월 19일까지 쭉 홀딩을 하던가 하는 대응을 했으면 최대 45%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퓨런 티어. 정고 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역시 역배열 돌파 초입 다음에 행보해주면서 정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요구간 반복 추천드렸고 최대 30%. 오늘도 전날에 고가 근접하게 상승이 나와줬죠.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g s a 수익인증이고요 28% 분할 매도하고 일부는 남겨두셨다고 하네요 330만원 일단 챙기셨고 다음 400만원 450만원 정도 수익인증도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도 분할 매도 하면서 진행중이라고 하시고 근데 요런 수익인증은 조작하기가 엄청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숫자만 포토샵에다가, 포토샵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림판에다가 복사해가지고 붙여넣으면 이 앞자리를 9로 바꿀 수도 있고요. 뭐 뒤에 공공 더 붙여가지고 1 천만원대로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제가 이전에도 유튜브 찍어드렸죠. 어떻게 조작하는지 너무 수익인증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어떤 리딩을 줬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리딩방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인증 조작, 댓글 후기 조작 그런 거 너무 쉬워요 뉴스 보면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져 있는 내용이잖아 주식에는 세력도 있고 조작도 차고 넘친다 뉴스 안 봐요? 뉴스 보면 아 이런 사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런 수익 인증에 집착을 하는지 보통 알 수가 없죠 다음 현대공업 오늘 고점 경신도 해줬고 5장의 상승이 좀 나와가지고 시간외로는 마이너스 5% 또 차액실현이 나왔습니다. 역배열 추세 하단에서 추천을 드렸고요초보분들은 요런 자리 타점 좀 껄끄럽죠. 왜냐면 요게 이런식으로 내려가다가 이탈이 나오면 더 크게 끌려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오로 치면 요런 자리입니다.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버렸죠.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가 손절 못하면 크게 끌려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잡고 손절 못했으면 만약에 내려갔는데 손절을 못했으면 엄청나게 큰 기회비용 상실이 나온 거죠 요렇게 요런 구간처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요런 자리에서 좀 공략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 요런 자리 에코프로 제가 6만원 추천드렸던 자리처럼 정배열 나오는 자리에서 예수하시는게 낫습니다. 정배열은 요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물려도 올라갈 확률이 크다 이거죠. 물론 여기서 요렇게 크게 무너질 수도 있는건데 이때는 손절이 짧아요. 손절은 짧고 기대수익은 큰 자리.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모든 추천주는 손절을 합니다. 예상했던 흐름과 달라진다면 당연히 손절을 하는거고요이렇게 그러니까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는 현재 여전히 큰 추세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고점에서 쌍봉이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아직은 큰 추세는 지켜주고 있지만 여기 이탈하게 되면 크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제 추천은 2월 초에 드렸고 단기 2평 추세 타고 계속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홀딩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무너지면 분할 매도 혹은 전략 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언젠가는 무너지고 구름 속으로 빠지고 장기 2평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게 언젠지는 알수 없지만 계속 이 장기 2평까지 내려올 수 있다. 쌍봉이 탈이 나오면 크게 무너질 수가 있다. 경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요런 자리에서도 더 갈거라고 100만원 갈거라고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추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위험한 매매를 하고 계신거고요 만약에 요런 구간에서 어 매수를 할거면 손절을 짧게 잡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혹은 정립식 매매로 뭐 5년 10년 이상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하는 매매지 단기에 들어가서 물리면 엄청나게 괴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지션 대응 잘 해주시고 TSI도 추세하단 추천, 아, 추세 에서 추천이 아니라 여기서 반등 확인하고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하고 상단 맞고 현재 조금 떨어진 상태고요 이렇게 정배열로 움직이는 흐름을 잘 파악해가지고 요런 하단에서 반등 나올 때 하단에서 반등 나올 때 매매하시면 손절은 짧고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여기까지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 다음 인성정보 어제 시간에 하한가였죠 추천하고 최대 65% 올라갔다가 시간에 하한가 월봉은 역별 돌파초입자리 앞에 설명드린 대로 무릎자리에서 추천하고 올라갔고요. 과거에 동일한 타점 복습하시고요. 이런 자리에서 추천하고 뿅뿅뿅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편이다. 제가 여기가 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상한가 종가인 2860원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여기를 지키고 반등이 나오고 전일에 시가를 회복했네요 지금은 이제 도점 박스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 윗꼬리밑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는 이렇게 큰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작게 박스 대응하시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크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다음 5월 8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보겠습니다. KD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27% 종가 3% 정석 반짝 시초에 크게 튀었다가 뒤에 무너졌고요. 다음 3화 전기 시간의 9.8% 페라이트 관련주 급등 나왔다가 낙폭가 대 반등 가짜 반등 조심하라고 했었죠. 고가 20%, 종가 2% 얘도 시초에 튀었다가 뒤에 빠졌고요. 페라이트 관련 주는 앞으로도 가짜 반등 주면서 침체 구간 나오는 거 경계를 계속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481선인 2 700원 정도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개파락 나왔던 구간도 복습을 하시고요. 여기 개파락 나왔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진다. 갭 상승이 나왔던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진흙 땅이 되기 때문에 밟으면 푹 빠진다 개념으로 크게 무너지는 자리 항상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GSE 추천주였고요. 여기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시간에 8% 상승이었고 장중상한가까지 갔다가 크게 윗골이 남기고 마감을 했는데 또 오늘 시간에 상한가로 5천원 살짝 넘기면서 회복 마감을 해줬고요 GSE는 너무나 먹기가 쉬웠던 종목이었습니다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드렸고 5월 19일까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4천원 위에서 추세가 나올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4천원 돌파 갭상승 나오면서 급등 나왔고 4000원 위에서 마감하고 1년선 위에서 마감하고 시간으로 한번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니까 뒤에 좀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니트론텍 6.5% 상승이었고 네옴 시티 관련 고가 7% 종가 마이너스 4% 사마전자 페라이트 반짝 대성에너지 GSE와 같은 동섹터 반짝 현대 이지웰 상신전자 서현이와 유니온 머티 STX 코스나인 중앙에너비스 모두 다 반짝 상승 하락하는 정석 흐름을 보여줬네요. 가장 크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 GS이고 시간의 상한가 이틀 연속 시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5월 9일 장중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설탕 음식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설탕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 대한제당 네오크레마 보라 그리고 과자 관련주들 과자에도 설탕이 들어가니까 그라운 제가 한국 맥널티 한국인을테는 커피관련주죠. 사료관련주 고려산업, 한일사료, 팜스토리 어제 종가에 사료관련주들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시초에 10% 이상씩 상승이 나와줬고 시간 내로 오늘 또 낙폭가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페라이트 관련주 다산, 솔루에타, 한창산업 일부는 순환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또 기존 대장이었던 사마그룹주캐스피어에는 가짜반등주고 빠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응극재 2차전지 리튬 관련주 KBG 덕양산업 코스나인 지애에너지성호전자 세아메카닉스 덕양산업이 음주운전 유일 관련해서 크게 추세를 계속 이어주고 있고요 다음, 가스관련주 9일에 전승절 일정도 있었고 5월 19일부터 21일까지도 일정이 있다고 추천드렸죠 GSE 하나 추천드렸고 대상에너지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GSE 주력으로 추천드렸습니다 다음, 호실적으로 실리콘투 LNK 바이오 다음, 현대차 신공장 구축관련 에코캡 SP 시스템스 세종공업 현대공업 다음 로봇관련주 크게 수익주고 최근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자리에서 낙폭가대 반등이 좀 나아주고 있습니다 SP 시스템스,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텍스 제약탈모관련주 개별강세 제일파마홀딩스 FDA승인 최근에 있었고 j w 중외제약 좋은 흐름으로 올라와주고 있네요. 다음 개별 테마 이거는 개별로 읽어보시고요. 무료방이나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주에 거부감이 있다면 정보방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다음 5월 9일 시간의 특징주 추천주였던 GSE가 시간의 상한가로 또 올라가줬고요. 장중상한가 찍고 빠졌다가 또 회복을 해줬습니다. 일정주였죠. 5월 19일부터 21일 러시아 수출 전면 차단 검토 이 일정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요 일정 전까지 사고팔고 반복매매를 하던가 주 홀딩을 했으면 최대 45% 수익권이 나와줬습니다. 앞에 다 설명했지만, 앞에 거안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빠르게 동일 설명한 다음에 상세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월봉 역별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바닥권, 반등 노리고 추천을 드렸고요 이렇게 뿅! 올라가줬습니다. 최대 45% 수익 나왔고, 이거는 일봉, 일봉 역별 돌파 시도, 박스 자리에서 추천 드렸고, 이렇게 초록으로 밀려도 여전히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고요 여기 초록 박스 모두 다 홀딩자리, 눌림 매수 자리였다. 주황색깔 원에서 계속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일정 있었고 월봉 역별 돌파 초입, 손절과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수익이 가능했고요. 일정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수익이 쉬웠던 이유, 첫 번째 월봉 바닥권 역별 돌파 초입 자리였다. 두 번째 일정이 명확하게 19일에 있었다. 투자금이 작은 분들은 단기 일정주로 빠른 교체하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종목 적게 빠른 회전을 원하는 분들은 일정주 위주로 하시면 종목이 많다, 종목이 많아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걱정 버릴 수가 있죠. 일정주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유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충분히 덜어내고 원하시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앱클론도 4월 일정주로 2월부터 반복 추천을 드렸고 앱클론을 복습해서 g s e 그대로 대입을 했으면 GSE 아주 수월하게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요. 차트는 역시 동일하게 역배열 끊고 무릎자리에서 추천 GSE도 유사한 타점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월봉 역배열 돌파 돌파가 나오기 전에 미리 추천을 드렸고 돌파가 나온 후에도 계속 당연히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과거 타점으로 보면 이런 구간 이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좀더과거로 가서 보면 크게 가서 보면 이런 구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여기 어, 많이 있죠? 이런 유사 타점을 계속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여기서 끊고 크게 올라가잖아요 끊고 크게 올라가고 그렇죠? 다 크게 올라갑니다 여기 작아 보이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커요 70% 상승입니다 이런 타점들 제가 가장 많이 주는 타점이고 이번에도 정석 상승이 나와줬고요 다음 1봉 제역배가 끊고 자 여기서 추천드렸습니다 여기서 장중에 추천드리고 종가비팅도 추천드리고 선절가는 여기 여기 이탈 없고 주가가 밑으로 밀린다 그럼 이 네모는 모두 다 눌림의 솔딩 구간입니다. 하루만에 18% 수익 나왔고요. 윗골이 달고 빠졌지만 여전히 바닥권이죠. 이제 각약별 돌파 초입 나왔고 5월 19일까지 일정 있으니까 요 구간에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손절가 이탈 없이 눌림의 솔딩 구간에서 급등 요날 종가에도 추천드렸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5 0 0 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내일의 시가나 저가를 1차 지지로 보시고 그 다음은 오늘의 종가 그 다음에 시가 이렇게 두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되고 밑에는 신경쓸 필요 없어요 이제 요 구간 내에서만 단기 매매하시면 됩니다 저가까지 저가가 1년산이랑 겹치니까 이렇게 주요하게 지지 보시고 여긴 또갭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겠죠 제가 목표가를 4,300원 이후부터는 5,000원까지 크게 드렸고요 이게 16% 상승폭입니다 그러니까 갭 상승이 나왔고 오늘 16% 추가 수익을 내기가 너무나 수월했던 여름이었고요 여기 전고점 부분 기준 잡고, 5,000원 목표가 뭐 드린 거고, 맞고, 떨어졌고, 그 다음은, 5,250원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정고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간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단기에 45% 수익 나와줬고, 이제, 과거처럼, 밀리면, 시원시원하게 크게 빠집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크게, 밀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시원하고, 내려갈 때도 시원해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시원하게 올라갔다가 시원하게 내려왔죠. 지금도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려올 때 시원하게 내려오니까, 이때는 또 분할 매도 잘 해주면서, 가만히, 이런 구간까지, 뚜까 맞지 말고, 뚜까 맞지 말고, 도중에,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대성 에너지. 같은 섹터고, 얘도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역배열. 끊고 올라오려고 하는 타점. GSE 추천 당시가 딱 요런 자리였죠. 오늘은 크게 윗꼬리. 고가 25%까지 찍었다가 4% 마감. 장기 2평 건드렸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9,750원까지. 9,750원. 또 장기 2평 저항 구간까지 올라왔고. 종가상 이 481선 9800원 위로 딱 안착을 해주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면서 행보하는 흐름을 보여줄 거고요. 더 좋은 건 당연히 1년선 가격인 1200원 안착이겠죠. 윗꼬리 저항, 전고점 저항. 이렇게 주요하게 위에 세개 보시고 오늘의 종가 8870 8870을 이탈하게 되면 8300원까지 또 빠르게 무너지면서 침체구간 박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에 갇힐 수 있으니까 이탈 나오면 그때부터는 또 조심하시고요 을 얘도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끼가 엄청납니다 시원하게 올라갔다가 시원하게 빠지고 그 파동이 커요 파동이 크기 때문에 GSE와 유사한 끼가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여기까지 크게 올라와준다 하더라도 맞고 떨어진다면 앞에 설명한 대로 이렇게 분할 매도 해주시고요 안그럼또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오니까 다음 잉그루드랩 시간에 상한가 호실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화장품 관련 줍니다 아직은 큰 역배열에 갇혀있는 자리고 최근은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박스 상단 가격이 5200원 정도 하네요 시간의 상승으로 53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종가상 5200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러면 역배열 돌파 초입 완성이 되는거고 일봉상으로는 최근에 1년 241선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요 가격이 딱 5200원으로 월봉 박스 상단과 일치하는 가격이 되네요. 여기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그 다음 위에 4 8이선 5750원 정도. 여기는 윗꼬리 저항대랑 겹치는 자리고요. 주요 저항 두개 보시면 되고, 최근에 박스, 지지는 이렇게 하나, 둘 보시면 됩니다.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 시간의 상한가 얘도 호실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화장품 관련주 역배열 살짝 끄는 자리 박스 박스 돌판하지 못한 상태고요 박스 상당히만 300원 정도 그리고 위에 윗고리도 저항 참고해서 보시고 일봉은 480에선 안착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11,200원 안착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전고점 저항대도 이렇게 정직하게 11,000원 정도에서 걸리고 있죠 11,000원 요정도 정직한 저항대 참고하시고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니까 반드시 대응해주시고 시간의 상한가로 1 8 0 0 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850원 요 정도 박스 매매하면 되는 구간 실적으로 오른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반짝 상승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반짝 더욱 주의하시고요 다음 사료 관련주들 미래생명자원 상한가 18일에 흑해 공물협정 일정이 있죠 지금 이게 사실상 중단이 됐다 러시아가 꼬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파동이 나와주고 있고요 어제 종가에 사료주 1차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초에 튀었다가 빠지고 시간으로 대거 또 반응이 나와줬고요 미래생명저항 같은 경우는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 박스 매매 여기 이탈하면 장기 2편까지 빠집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너지면 또 장기 2편까지 크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경계를 계속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박스 매매하면 되는 단순한 차리입니다 월봉은 이렇게 역대열 끊고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딱 돌파하고 급등 나온 상태고요 최근 여기 정고점 기준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종가상 7,500원 안착을 해야 다음까지 또, 다음 전고점 9,000원까지 힘이 크게 열립니다. 여기 안착 실패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빠질 확률이 크다. 7,500원 안착 중요. 과거에도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제가 요 구간에서 이탈하게 되면 장기 2편까지 내려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장기변까지 이렇게 내려왔죠 주가가 단기에 크게 올라가면 추세이탈을 했을 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도 이렇게 추세가 급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장기변까지 내려올 것이다 이전과 같은 개념으로 주의를 하시면 되는 차리 다음 한일사료 9.8% 역시 같은 섹터니까 유사한 흐름으로 역배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날에 장대항봉 종가를 지키고 박스 형태를 보여줬고요. 오늘 12% 튀었다가 빠졌고, 요날 1차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시초에 빠르게 못 챙겼으면 손실 전환 당했는데 그래도 시간에 또 반등 나와주면서 탈출 기회를 줍니다. 6,900원 정도까지 올라와줬고요 자, 파동이 크죠 제가 사료주는 장중에 추격했다가 물리면 마이너스 20% 쉽게 본다고 했습니다 박스가 크잖아요 지금 여기는 단봉으로 박스가 작아요 뭐 위에서 물려봤자 마이너스 6%, 10% 정도의 파동권인데 여기서는 물리면 마이너스 딱 20%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추격하다가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밀리게 되면,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마이너스 20%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박스가 잡혀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박스의 크기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박스가 작으면 하락폭도 작고 박스가 크면 당연히 위에서 잡았을 때 하락폭도 크다. 이걸 생각하면서 위에서 잡았을 때는 하락시에 짧게 손절을 해주던가 아니면 추매를 이런 중간자리에서 하지 말고 이 하단에서 하는 걸로 대응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도 추매를 여기서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죠 물론 중간에 잡았어도 올라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하단에서 잡고 손절을 짧게 잡는게 손익비가 좋다 매수자리는 가급적 박스 하단으로 잡으시고 매도자리는 박스 상단으로 잡으시는 매매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점 저항 대는 7500원 정도 캔들 몸통 기준으로 여기 맞고 떨어졌었고요 7500원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하고 8100원 윗꼬리 저항 그 다음으로는 만원 초반 정도 다음 고려산업 9.3% 사료 관련 주고요 기존에 역배열 자리 무시하고 정배열 자리 무릎 자리에서 추천하고 올라갔던 타점 복습 해주시고요요 자리에서 좀 지지부진한 박스 흐름이 나왔지만 큰 추세 지키고 상승이 나왔죠 요때 살짝 좀 밀리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요 구간 자, 이것도 못 버텨 가지고 뒤에 걸못 먹고 찡찡거리면서 저를 떠나갔던 분들이 있죠 무릎 자리를 잘 복습을 하시면 어깨 머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팔, 무릎, 무릎 다음 뭐야 어깨 머리, 어깨 머리 나오잖아요 무릎 자리에서 매수해 놓고 왜 걱정을 하고 찡찡거립니까 자, 요 자리였습니다 월봉상 무릎자리 역배돌파초입자리에 추천하고 단계 쭉 크게 올라갔다 지금 또역별로 빠지고 현재는 박스 살짝 박스 돌파 나온 자리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여기 박스가 한번 있었고 박스 돌파 자리 박스 돌파 자리 요구간으로볼 수가 있죠 자봉요 자, 자리였고요. 요 자리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1봉상 주의하게 봐야 될게 뭐냐면 그러니까 1년선 계속 저항 맞고 떨어지죠. 근데 이런 윗꼬리가다매물소화라고 박스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매물소화의 흐름이었고 이후에 다시 121선을 한착하고 박스 업그레이드가 됐죠. 박스가 여기 밑에 박스 그 다음 또 박스 그 다음 또 박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양호한 흐름 속에서 왜 여기서 찡찡대고 있냐고 여기서도 재추천드렸고 돌파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재추천이 되죠 그 이유도 또 박스 업그레이드가 한번 더 나와주면서 올라갔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순차적인 흐름 그 다음에 급등 이게 뭐 어렵나요? 현재 고려산업 일봉차트 최근에 장기평 돌파했다가 그냥 쭉 밀려버렸고 여기서도 저항저항 정직하게 저항받다가 어제 안착하고 고가 15% 반짝 어제 종가에 1차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놓쳤어도 시간의 상승으로 4,8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또 탈출기회를 만 들어주고 있고요. 추세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기입형 저항대가 많이 있었고 이 장기입형이 다시 또 주요한 지지로 바뀝니다. 장기입형을 지켜주는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다음 팜스토리 사료 관련 주고 6.5% 역배로 빠지다가 바닥에서 박스 살짝 박스 돌파한 자리 일봉은 이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 사료주들이 박스가 크다 한일사료로 설명을 드렸고 윗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한일사료 설명하고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박스 매매하시면 됩니다 다음 대한제당 4.7% 설탕관련주 사료관련주 설탕가격이 사상 최대를 찍으면서 굿등이 나와줬고 월봉 캔들 몸통 기준으로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박스 돌파하고 크게 올라갔고요. 상한가 다음날 고점 운봉이꼴이 떴으니까 이제 이후에 큰 하락을 경계를 해야 되는 차리고 인성정보에서 설명을 드렸듯 상한가 종가, 장대양봉이 종가 지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지키고 시간으로 4%, 4,400원까지 회복이 나왔고요. 4,400원, 지금은 크게, 아, 작게 요렇게 박스, 크게 요렇게 박스, 고점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4065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고 지키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됩니다. 대한제당 우우선주얘는 오늘의 시가와 저가, 이탈전까지는 홀딩해보실 수가 있겠고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중간값으로 약한 지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대칭으로 시가, 저가 이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 하락 종목도 볼게요. 장막판에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디스플레이 텍 유라테크 이렇게 장막판에 올랐던 애들 분봉을 보시면 장막판에 급하게 올랐죠 이런 애들은 일반적으로 시외에 차액실현 하락이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텍은 시외로 마이너스 6% 정도 나왔고 휴맥스 홀딩스는 마이너스 7% 나왔고요 이렇게 장막판에 급등하는 종목 시외에 하락할 수 있다 높은 확률로 하락이 나오니까 요거 패턴 숙지하시고요. 디스플레이 택은 요 박스. 요렇게 조금 하락이 나오면서 계속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휴맥스 홀딩스는 마이너스 7%.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또 밀렸고. 아직은 그래도 큰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파동이 큽니다.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이렇게. 그다음 유라테크. 유라테크는 시간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뒤에 도로 쭉다 빠졌죠. 상한가까지 갔다가 시간 으로 뒤에 다 무너졌습니다. 얘는 이렇게 현재 박스를 보시면 되고요.